동합개미운동이란 단어를 만들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명 비투와 묻지마 투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서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서 인도 최하위 계급인 학생이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요. 공부는 출신에 상관없이 열려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배움을 위해서는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열명이 겨우 들어가는 열악한 방 안에서 이렇게 말하자 하버드 여대생이 울컥하며 감명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 한 말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가슴에 울리는 말은 아닐까요? 현재 저는 독서와 종이신문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돈이 없는데 왜 독서를 하고 신문을 보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돈이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막대한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수 있는데요. 취미로 무엇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할때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차를 사려고 할 때, 창업을 고려할 때등 이렇게 보니 참 많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알아본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를 물어본다면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요? 주식 전도사인 존리 대표님께서 한 시간 동안 강연을 끝내고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어느 분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뭘 사야 돼요? 몇달 전에 본 영상임에도 그 장면만 기억에 남아있답니다 우리는 노래를 잘하려고 노래방에서 돈을 쓰고 심지어 개인 레슨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결국 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주식도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연습을 해서 잘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야만 비로소 투자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노력 없이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종합개미운동이란 단어를 만들 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일명 비투와 묻지마 투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미들이 손실을 보는 것도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아시나요? 첫 번째,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여러분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기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첫째도 공부고 둘째도 공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11월 13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꼭 동참해주시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되고 있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